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하길 원한다. 그 많은 이들을 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청사진이 없는 채 그저 성공과 부자를 바란다. 성공에도 차이가 있고 부자에도 차이가 있다. 내가 정녕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면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 실패를 안한 사람도 많겠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큰걸 얻는 사람이 많다. 실패를 해야 내공이 생기고 에너지가 분출이 된다. 큰 불을 잃었던 포도회장도 파산하고 농촌에 내려가 시련의 길을 걸었던 때도 있고 아브라함 링컨은 18번의 실패. 인생 자체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실패를 했을 때 가장 큰 것이 아마도 상실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화려했던 과거, 그런 것들을 모두 버텨내고 일어서야 해서 실패해서 다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버는 이와 많은 것을 잃는 일을 보았다. 이제 내네 이야기를 조금 해본다. 내가 30대 중반 나이에 잃은 나이에 성공했다면 했을 수 있다. 대학을 나와서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호텔을 경영하고 저렴한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기업 사냥을 하는 외국계 투자회사였다. 나는 20대 중반부터 증권일과 투자일을 배우고 내가 그토록 돈에 아니 성공에 미치도록 갈고했던 것은 내 삶의 초라함 때문이었다. 나는 양부모님께서 자라면서 부모의 정을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 10대 후반의 양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방언과 충격을 받았지만 키워준 고마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면서 꼭 돈을 벌고 성공해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개척하고 싶었고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돈과 성공에 집착했는지 모른다. 난 철저하게 내 주먹 안에 있는 무언가를 남에게 보이지 않으며 꼭 움켜쥐며 열심히 살아갔다. 많은 사연이야 짧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양부모와 그 형제들과도 연락을 끊게 되었다. 가장 큰 원이 그때도 물론 돈이었다. 한 많은 세상 그 돈이 뭐기에 이리도 나에게 치욕을 주고 부력을 주고 시련을 준단 말인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악착같이 일했다. 세상을 내 발밑에 쿨어앉히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뛰면서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한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책과 부를 어떻게 쌓아가는지에 대해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과정 중에 주식을 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주식 투자는 적금처럼 복리를 생각해서 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게 호텔을 사고 팔고 구조조정도 하고 때론 파업하는 직원들 거리로 내몰기도 하고, 때론 매도의 양서를 조작해서 뿌려서 호텔과 버치를 하락하게 하고, 때론 주가마저도 조작하게 되고, 때로는 팔지 않는 회사에 오너를 위협하기도 하고, 돈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해나갔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 악착같이 살았던 결과인지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고, 또한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아래것들로 보이고 30대 초반의 성공이 세상을 우습게 보이게 되었다. 그때도 마음 한편에는 외로움이 존재했다. 항상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뭔지 모를 이루지 못한 외로움이 많았고 진정 나의 편이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도 많이 했다. 2007년까지 벌었던 돈이 주식 투자에서 벌었던 돈과 10여억 원 정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고 투자해놓은 빌딩 지분과 호텔 지분, 집에서 15억 원 정도 든것 같다. 거의 25억 원의 돈이라면 30대에 성공했다고할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도 자신이 있었던 게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거만해지고 교만해진 것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 사랑에 빠졌다. 내 외로움을 채워줬던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 지나왔던 시간을 사람들에게 했던 내 행동이 잘못되고 미안하고 그렇게 성공이라는 걸 남에게 비수 꼽고 성공해서 뭐해라는 생각을 들게 한 것이 바로 내 삶을 바꾸게 한 아주 사랑스러운 세상에 사람을 모두 좋게 보게끔 소중하게끔 만들어준 그 착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너무나 환해 보였다. 세상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사람들도 모두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남에게 비수를 꼽고 사는 삶이 아닌 조금만 호텔을 인수해서 조그맣게 호텔 경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쁜 아가들 낳아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그러면서 2007년 기존에 보고 있었던 조그만한 호텔을 인수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급선해서 호텔을 인수하기에 몰두하게 되는데 나와 같이 일했던 날 믿고 따라왔던 직원들이 너무도 반대했다. 기업산행을 하면 큰 돈을 벌고 불을 이루는데 그 조그만 호텔 장사도 안 되는데 인수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고. 그치만 직원들을 독려하며 다시 키우고 건실하게 한다면 호텔 사업도 승산이 있다. 나를 믿고 조금 더 따라와 준다면 당신들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호텔엔 전문가가 경영해야 하니 전문 경영인을 두기로 하고 나는 일선에서 빠져서 아가를 가진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2007년 재무이사에 나와 근 8년을 동고동락했던 직원에게 모든 일을 지시하고 차명 계좌에 있는 현금까지 그리고 투자받은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호텔을 인수할 것을 지시하고 나는 아내와 못난 어떤 여행도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아가 태어나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장미빛 청사진을 그리며 행복하게 지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보는구나. 이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호텔과 인수 절차, 인수 금액까지 모든 협상이 원만히 잘 해결돼서 2007년 9월 말 모든 인수 금액을 치루기로 하고 많은 걸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직원들에게 호텔 주식을 어느 정도 나눠주겠다며 당분간 바쁘겠지만 열심히 해주고 나는 몇 달간 쉬겠다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면서 모든 준비를 마친다. 그런데 2007년 10월에 일이 터졌다. 갑자기 재무이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럼 인수금액과 인수했던 계약금이며 모든 자금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지만 계약금도 허위로 꾸몄으며 모든 자금을 현금화하여 잠적한 것이었다. 몇 번의 주의를 주면서 견제를 지시했다. 관리이사마저 돈몇푼에 서로 넘어가 관리이사도 나중에 보니까 그 놈한테 당한 것이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신복이 둘이있었자고 치니까 안 당할 수가 없었다. 관리이사야 나중에 잘못을 고했지만 모든 것을 들고 잠적한 놈을 도대체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투자받았던 돈들까지 모두 들고 빈통에 하루아침에 날것이가 됐다. 앞이 보이지 않도록 흥 충격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울음이 나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나고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아껴주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 아름다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아가를 갖고 있는 몸이어서 더더욱 무슨 일 있냐고 묻길래 그냥 조금의 사고가 터져서 재무이사가 돈을 조금 장난쳐서 잠적했다고만 하고 안심을 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며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다.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무서웠다. 그렇게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워 보기는 처음이었다. 항상 외쳤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분명 하늘은 솟아날 조그만 구멍은 만들어 놓다고 했지 않았나.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라 직원들에게 모든 자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으라고 했다. 버텨야 하니까. 투자자를 구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손해를 줄여야 하니까. 1억여 원이 모여졌다. 그 돈으로 큰 딜을 했다. 법의 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불법을 넘나들며 3개월만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이었다. 자세히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는 점이해 바란다. 관련 직원을 뽑아서 시작했는데 압불사 아, 기획수사에 걸려서 검찰의 모든 직원이 구속되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운도 없지. 어떻게 기획수사 기간에 딱 걸린단 말인가. 검찰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시작단계여서 죄는 없으니 직원들만 벌금형 선고하고 모두 풀어줬다. 그때 다시 한번 느꼈다. 역시 지름길은 없다. 모든 것을 잃고 시리에 빠지기 시작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직원들에게도 충신 3명 정도만 훗날을 기약하자고 하고 직원 모두 조그만 금일봉을 넣어서 모두 정리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아가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난 너무 감사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내가 변하고 있었다. 말이 없어지고 멍해지고 술을 마시게 되고 보이는 것이 없었다. 블랙홀이다. 모든 것이 안 보였다. 스스로 죽는다는 걸 이해 못했는데 이래서 죽는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난 그럴 수는 없었다. 아가가 있고 그 아가에게 나 같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선사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주고 아가와 아내는 친정 식구들이 데리고 갔다. 그 이후보다는 쓰레기가 되기 시작했다. 매일 울고 또 울고 술에 취하고 쓰러지고 다치고 2008년 한 해를 쓰레기처럼 지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니 죽을 것 같았다. 3일 동안은 일어나지 못했다. 고열거 위가 술에 못 견디고 몸이 망가졌다. 정신 차리지 못한 3일 마지막 날 너무도 선명한고 밝은 실체 같은 꿈을 꿨다. 딸이다. 꿈속에 너무도 이쁘고 선명한 딸의 모습이다. 너무도 꿈속에서는 많이 커있다. 너무나 이쁜 모습을 하고 근사한 차를 타고 와서 뒷물을 열고 내리더니 아빠 하면서 해맑은 미소로 나에게 와서 안긴다. 내 모습도 너무도 근사하고 집도 너무나 근사했다. 많은 눈물을 흐리며 깨어났다. 무릎을 쳤다. 몇 년은 내 모습이다. 그래 다시 일을 깨물어보자. 모든 성공한 이가 나와 같은 실패를 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시련을 겪었다. 오프라 윈프리도.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어린 시절 강강까지 당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아이마저 죽고 자살까지 생각했고. 정주용 역시 쌀가게가 불이 나서 홀라당 전 재산을 말아먹었다. 실현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했다. 그래 다시 일어나 보자 해보자. 이 세상에 나를 믿고 태어난 아가를 위해서. 나를 믿고 내이세를 낳아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게 삶을 살고 있을 아내를 위해서 깨물어보자 다시 한번 미쳐보자 주식에 미쳐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2009년에 세상에 나왔다 이제 모든 사람을 그동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수를 꽂았던 대가로 받아들이고 돈을 갖고 튕그함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용서도 하고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다 2009년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이쁜 아가가 나의 이세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열심히 해서 그 아가에게 행복을 줘야 한다. 이제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다시 뛰고 있다. 앞이 엄난하겠지만 환한 빛이 보인다. 열심히 될 것이다. 지금 곁에 가족이 있으면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들어보라. 주식 투자는 처절한 갬블이다. 죽는 것을 각오로 해야 할 갬블이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당신이 빚을 내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지금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길 바란다. 아주 소액을 투자하더라도 억의 돈을 벌수 있다. 투자는 금액이 아니라 방법이며 이길 수 있는 갬블을 할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가족을 먼저 지켜라.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해보고 먼저 웃어보길 바란다. 나처럼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자기 본업이 있으면 그곳에 에너지를 더 쓰길 바라며 주식은 소액으로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의 공부를 꾸준히 하길 바란다. 먼저 가족을 지켜야 한다. 명심했으면 가족을 지키지 못한 채 주식에 빠져 있다면,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한 달간 주식을 접고, 가족을 챙기면서 책을 보며, 영상을 해보라. 그럼 지나간 매매의 잘못도 느끼게 되고, 더 좋은 방법도 생길 것이고,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나가고, 좋은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가족은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다면,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서로 안아주고 악착같이 돈 벌기 위해서 뛰면 돈은 벌린다. 돈 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난 적지 않은 돈을 젊은 시절 벌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지금. 다시 큰 돈을 벌수 있는 에너지와 희망이 있다. 난 게임을 늘 즐긴다. 처음에야 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게임에서 승자가될 것이다. 챔피언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자꾸 일어서는 의지와 집념이다. 넘어졌을 때한번더 일어난 사람이 챔피언이다. 나를 격려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챔피언이 되기까지 많은 응원바라고 어떻게 챔피언이 돼가는지 꼭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꼭 챔피언이 되어야만 합니다.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족을 찾아보세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제일차적 집단입니다. 제1차적이란 것은 최초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사랑한다 말해보고 저녁에 삼겹살 파티라도 하며 대화를 해보세요. 귀를 기울여 줘보세요. 시작입니다. 절대 가족부터 잃지 마십시오. 잃고 나서 다시 찾는 것은 지금 잃지 않는 것에 100배는 힘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가족 아닐까요?